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 디렉터에서 여기 미디어룸에서 영상이나 사진 음악 등을 불러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튜토리얼 1강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20 버전이 되면서 더욱더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리를 할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도 쾌적하게 정리해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 디렉터를 실행했고요. 영상이나 이미지를 불러오시려면 여기 있는 부분, 파란색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불러오셔도 되고 또는 밑에 있는 폴더 모양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러왔을 때 여기서 추가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또는 폴더 가져오기로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영상, 이미지, 음악이 생겼고요. 오늘 파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원래 그 전에는 여기 옆에 있는 이 클립 모양 태그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영상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을 들어가서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지워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사용한다든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기 지금 미디어 컨텐츠 최종 미디어 라이브러리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영상을 넣었다고 해서 카테고리에는 보이지만 미디어 컨텐츠에도 똑같이 나와있어서 여기서 조금 자료들이 많아지면 복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여기 빈 곳에 클릭을 해서 폴더 생성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폴더를 생성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파일이 3개니까 폴더도 3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꿀팁을 알려드리면 클릭을 하셔서 컨트롤 l c c t r v 로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 더 늘리거나 또 복사해가지고 또 늘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열기,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삭제, 이름 바꾸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소스에 맞게끔 변경하시거나 또는 추가로 사용하실 소스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름을 맞게끔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은 영상에 이렇게 끌어서 넣으시면 되고 이미지도 이렇게 이미지에 끌어서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폴더를 정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이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 제거를 하거나 정리를 할때그 행동에 대한 되돌리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서 내가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잘못 넣어서 내가 되돌리기를 하거나 Ctrl Z를 눌러도 다시 되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또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밖으로 빼고 싶다 이런 행동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제 각각 폴더를 더블클릭하거나 또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 폴더 안에는 영상만 저장해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음악만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영상이라고 해서 꼭 영상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니고 음악이나 이미지 따로 불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만들어진 폴더 안에 또 폴더를 생성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폴더를 불러올 때 폴더 가져오기로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예시자료를 불러오면 이 폴더 자체가 바로 생성이 돼서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 해서 이 영상은 이렇게 이 폴더 안에 다른 또 폴더를 넣어서 영상이 들어가 보시면 이 부분은 메인 클립에 두고 사용을 하겠다. 이 부분은 추가로 내가 표현할 때 소스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요 부분을 눌러서 되돌아가시면 되고요. 역시나 메인으로 가시려면 다시 또 눌러가지고 또 이렇게 되돌리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에 들어가서 내가 불러와서 넣은 영상을 제거하고 싶으시면 은 이렇게 눌러서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잘못 제거를 해서 되돌리고 싶으시면 컨트롤 Z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폴더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폴더들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이때도 되돌리기는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잘못 지우셨으면 다시 불러와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만들어지는 폴더라든지 또는 폴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딱히 한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폴더 안에 들어와서 영상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제 타임라인에 바로 삽입을 한다든지 잘라내기, 붙여넣기, 별칭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는 이렇게 취향껏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끌어서 폴더 안에 폴더를 넣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영상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또 음악을 만들고 음악 안에 또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사용을 해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취향에 맞게끔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상세정보 보기로 눌러서 폴더로 볼 건지 이렇게 그냥 글 부분으로 볼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거고요. 여기 라이브러리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렬을 어떻게 할 건지 아이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 내보내기, 가져오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기를 눌러서 내가 기존에 작업해 놨던 프로젝트를 이렇게 열기를 누르게 되면 통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라이브러리도 작업하실 수 있고요. 또는 여기서 라이브러리 내보내기 눌러가지고 내가 4번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로 불러와신다는점 그런데 이때는 라이브러리만 내보내기 를 하거나 저장을 하는 거지 여기 타임라인에 있는 이런 영상이라든지 효과음들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파워디렉터 20버전 변경된 라이브러리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